많이 하는 거는, 저희가, 한쪽은 이제, 보통, 에반트라고 그러죠? 에반스로 해서, 마무리를 줘주고 소방으로 긴 거를 준비해 주셨는데, 자, 뒷을 하나 걸어주고 하나 걸어주고, 다른 한편은, 어차피 끼워주고, 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, 짧은 한 1m 정도 높을만 해도 돼요. 그래서, 다른 쪽에 고리를 만들어주려면, 뭐 하면 되죠? 두겹 정도 해주면 되죠? 이건 그냥 이쁜 거 설명하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호가 너무 짧기 때문에, 작기 때문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, 볼을 좀 크게 만들어요. 안 됐을 때. 볼을 크게 잡고서좀 크게 만들어요. 어떨 정도로? 내가 편하게, 반대쪽으로 통과시키는 게 있어. 1m 정도 되죠? 그러면, 자, 자, 재있지잘 먹냐? 프로그램 속구해. 이해하겠습니다. 예, 가만매기끝 붙여서 올려서 귀노골 끝끝 끝. 하고 알렸습니다. 몇초? 10초도 안걸렸어요 장갑 뽑고 말뚱매도 몸매도 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 지났어요